미스터트롯2 화러보이스 박지현이 자신의 sns에 팬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. 박지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두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요. 촬영으로 열릴 중인 박지현에게 팬들이 보내준 커피차와 도시락 서포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. 박지현은 엔돌핀 여러분이 보내주신 커피차 감사합니다. 도시락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라며 감동의 눈물과 하트를 담은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. 박지현은 팬들을 엔돌핀이라고 불러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것인데요. 이를 본 팬들은 귀엽다. 팬덤명을 엔돌핀이라고 정한 거냐. 엔돌핀이라니 감동이다. 사랑스럽다.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